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프레레라는 전동 공구 브랜드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국내 최초로 디월트 배터리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 브랜드가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프레레라는 전동 공구 브랜드에서 충전 로타리 햄머 드릴 그리고 충전 미니 커소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사용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출시되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충전 미니 커서고요. 모델은 FCS-20N이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종이 깍에 들어있는데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요거를 열어보면은 우선 사용설명사나 충전 미니 커서 몸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선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몸체 베어 툴로만 출시가 되었고요. 기본 베이스는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 총 은 29cm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이렇게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를 교환하는 방식은 이렇게 돌려서 원터치로. 나를 끼우고 놓으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최대 SPM은 3,100 SPM이고 왕복 운동거리, 스트로크거리는 2cm가량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6만원 후반대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는 생각이 미러키 디월트 원핸드 코서랑 한번 잘라보면서 비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고 지금 바로 이렇게 프레레 제품을 가지고 디월트 미러키 원핸드 코서랑 같이 잘 잘라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디올트 같은 경우는 DCS369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C18HZ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거를 까가지고 모두 다 동일하게 완충된 배터리를 꽂고 똑같은 날을 꽂았을 때이 PVC부터 나무, 철까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전부 다 배터리를 장착했는 상태고 크기는 지금 미러키가 좀 가장 커 보이고 그리고 디올트가 조금 더 뚱뚱하고 프레레가 조금 얇은 모습인데 PVC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전부 다 5.0암페 배터리를 완충해서 장착을 했는 상태고 날도 동일하게 똑같이 새 제품을 세 군데 모두 다 장착을 하겠습니다. 항상 날을 장착하실 때는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얇은 피부시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건데 좀더 굵은 걸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금 더 굵은 PVC까지 잘랐는데 크게 또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제가 모재를 나무로 바꿨습니다. 이 컷소날도 우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날로 교체를 할 거고 나무도 한번 잘라볼게요. 톤에 오는 진동이 지금 이렇게가 가장 적게 오는 것 같았고 그 다음 디월트, 그 다음 프레레 요 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레가 자르는 속도나 이런 건뭐 비슷한 것 같은데 톤에 오는 진동이 확실히 좀 많이 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다음 은 모재를 제가 각 파이프로 바꿨고 또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요렇게세개다 잘라봤는데 잘리는 힘이라든가 속도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는데 다만 지금 프레드 제품이 잘랐을 때 손에 오는 진동은 가장 큰게 철을 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 봐 드렸는데요. 제가 사용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액대는 미러키나 뭐 디월트나 보쉬나 마기다 대비 반 가격이나 혹은 3분의 1 가격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게 분명한데 잘라봤을 때 자르는 절삭력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잘랐을 때 손에 오는 진동은 미러키가 가장 진동이 적었었고 그 다음 디월트, 그 다음 프레레 순이었습니다. 디월트 컷솔로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나 서브나 세컨용으로 구매하시 너무 괜찮을 것 같았고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커스를 사려니까 너무 비싸서 좀 망설이셨던 분들 근데 막상 내가 사용할 일은 크게 한두 번 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다음은 충전 로타리 햄머 드릴입니다. 이것도 일단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고요. 일단 모델은 FCH-20N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안에 보시면 일단은 사용설명사나 깊이 조절바 SDS에서 일반 드릴을 사용할 때쓸수 있는 키레스 척이 하나 들어있고요. 충전 로타리 햄머 드릴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도 충전기랑 배터리는 포함되었지 않은 몸체 베어툴로만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쓸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최대 rpm 같은 경우는 1,500 rpm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led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led로 불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3 모드입니다. 일반 회전만 하는 드릴링 모드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망치랑 드릴이랑 같이 있는 모드는 해머 드릴 모드 앞뒤로 치면서 회전을 하는 해머 드릴 모드 그리고 한칸더 돌리면 이거는 이제 치질링 모드에서 앞에 다가내나 넙적놈이 같은 경우를 각도를 돌리고 싶을 때 각도를 돌릴 수 있는 모드고요 그리고 마지막 망치 모드는 회전하지는 않고 앞뒤로 왕복 운동만 하는 모드. 이렇게 3모드로 나왔습니다. 이 타입이 보통 콘크리트나 석재를 뚫을 때 쓰시는 제품인데 최대 뚫을 수 있는 구경의 크기는 20mm입니다. 콘크리트 석재 기준. 그래서 20mm까지 타공을 할수 있는 스펙으로 나왔고 그리고 보통 이런 로타리 헨머 드릴 같은 경우 이제 줄이라고 해서 타격 세기를 보통 얼마인지를 스펙값으로 나타내줘요. 그랬을 때이 제품은 지금 1.7줄이라는 타격 세기를 갖고 있고요. 일단 스펙값 13만원을 놓고 봤을 때 디월트에서 출시된 133, 273보다는 아래 등급인 것 같고 172 모델보다는 한 단계 위에 등급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또 밑에 내려가서 콘크리트를 한번 타공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3부 앙카를 받기 위한 14mm 그리고 연부 앙카를 받기 위한 17mm 이두 가지를 타공을 했을 때 타공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내려가서 제가 타공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14mm 3부왕카를 받기 위한 콘크리트 SDS 플러스 비트 나를 장착을 했고요. 모두는 지금 드릴이랑 망치 표시가 있는 햄머 드릴 모드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콘크리트를 뚫기 위해서는 햄머 드릴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지금 거의 날 끝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자, 일단 14mm로 뚫었을 때는 바닥 세면이 생각보다는 많이 단단한 재질인데도 잘 뚫고 들어갔고 자, 지금 오른쪽 제가 좀 전에 뚫었는 게 14mm였고 이번에 17mm로 더 굵은 걸로 바꿔서 제가 장착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17mm로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와 17mm도 지금 날 끝까지 거의 다 먹었거든요? 이만큼 다 밀어넣는데 걸리는 거 없이 너무 부드럽고 시원하게 잘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17mm까지 뚫는 데는 큰 무리 없이 너무 잘 뚫린다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기계가 앞뒤로 왕복 운동만 하는 치즐링 모드도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SDS 플러스 놈이나다가네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렇게 망치 표시만 있는 요 치즐링 모드 망치 표시해 놓게 되면 앞뒤 왕복 운동만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깨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 유선에 파괴한 만큼 파괴력이 높진 않지만, 이런 벽돌이나 타일 같은 것들을 벗겨내실 때는 충분히 쓸수 있는 타입이고, 지금 제가 요 장착했는 거는 다가냅입니다 넓은. 지금 폭이 한 5cm가량 되는 다가내를 장착해서 작업을 했고, 또 요렇게 뾰족한 포인트 노미를 꽂고 작업을 해볼게요. 갑니다. 지금 간단 간단한 치즐링 모드는 웬만큼 다 작업이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와 봤는데요 17mm 그러니까 용부 안카를 받기 위한 사이즈까지는 너무 쉽고 편하게 잘 들어가 줬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크기도 그렇게 안큰 타입이다 보니까 한 손으로 작업하기에 뭔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일부러 제가 이제 치즐링 모드로 벽돌도 깨봤는데 유선의 어떤 큰 파괴력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은 맞지만 간단 간단하게 타일을 벗겨 내시는 분들 큰 이런 석재들을 깨고 나면은 보통 끝에 이렇게 잔여물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또 충분히 이걸로 후작업으로 깨끗하게 파괴를 함으로 인해서 떨어내게끔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지션은 디월트 273, 133보다는 한 단계 아래가 맞는 것 같고 172보다는 조금 높은 등급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레레에서 출시된 충전 미니 커쏘 그리고 충전 로타리 햄머 드릴을 한번 보여 봐 드렸습니다.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충전 미니 커쏘나 이런 로타리 햄머 드릴이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워서 고민 중이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희소식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 프레레라는 브랜드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전동공구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동공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계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메이저급의 제품들보다 스펙이 조금씩은 낮은 게 사실이지만 2분의1 혹은 3분의 1 정도의 가격만 투자해서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레레 제품도 지금 1년 동안은 무상 S가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프레레 한국 본사에서 지금 제가 사용한 제품 각세대식을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두 가지 모델 중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을 여기 영상 하단에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남겨주시고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전동공구 브랜드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기도 되고 앞으로의 전동공구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소개도 시켜봐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전 커스를 사용하실 때꼭 주의하셔야 될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날을 사용하고 나시면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날에 이물질이 묻어서 날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건 날 쪽으로 손이 가야 된다면 무조건 꼭 이렇게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을 교환하시거나 날 쪽에 이물질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혹시나 배터리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되어 버리면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타리 앤머드릴 같은 경우는 220 콘센트를 꽂아 쓰는 유선 제품이나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충전 제품이나 할것 없이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3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3 모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그냥 사용하게 되시면 또 원활한 작업이 잘안될 수가 있는데 내가 뚫으려는 모제에 따라서 일단 날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뚫으려는 모제에 맞는 날이 장착되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모드로 설정이 되어야 돼요 아까 전처럼 제가 콘크리트를 뚫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망치 표시랑 드릴링 모드가 같이 되어 있는 햄머 드릴 모드로 장착을 하시고 이렇게 콘크리트 비트를 장착하신 상태에서 뚫어야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회전만 하는 드릴링 모드, 망치 표시가 없고 회전만 하는 모드에서는 앞뒤로 쳐주는 모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드로 콘크리트를 뚫게 되면 은 콘크리트가 잘안 뚫리고요. 그리고 그 모드에서는 철, 나무, 플라스틱을 뚫을 때는 잘 뚫리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또 나를 장착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로타리 햄머 드릴의 세 가지 모드 적합한 모재에 적합한 날을 장착해서 잘 써야지만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작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